저희 앱 관련해서 개발을 상담하고 개발 의뢰를 하려고 지금 유닛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예. 웨일리시라고 해가지고 예예. 이제 식사 기록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예.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면 채팅 기반으로 그 상담이나 관리를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기록을 해서 예. 그 영양 그래프로 이제 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적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그래프, 딱그두 가지거든요. 지금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이제 매장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로서 가맹점이 나가면 매장을 선택했을 때 이제 그 매장에서 내 영양소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재료가 뜨면 그거 그냥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은 그게 샐러드로 이제 주문이 되는 예. 요딱세 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진짜 간단하게 일단 이건 지금 저희가 다 디자인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첫 화면입니다 요거는 저희 디자인인데 예. 이제 다이어트, 식단 관리, 상뭐 뭐 당뇨, 식습관 이렇게 해서 식사 관리 이제 기록하는 시스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양, 이제, 영양사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이제, 뭐, 후기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형태. 예. 그래서, 요런 거, 하, 선택 몇 개월 단위로 할 건지, 결제해서, 뭐, 후기 남기고, 이건 간단하고, 이제, 식사기록, 이런 거, 이제, 어,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요게, 이제, 그, 그 식품 그 DB가 국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예, 예.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그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뭐몇 인분인지 등록하고 예. 그래서 그래프 먹은 거에 따라서 그래프 이제 예. 그래프 시각 나오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내 화면 에뭐 먹었는지 그냥 리스트 보여주고 뭐 삭제 수정 예. 이제, 이제 이게 끝입니다 사실 만들어서 매장이랑 연동을 하고 싶거든요. 아. 매장이랑 연동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 네. 매장을 네. 선택해서 주문하면 네. 그 매장에서 떠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 원래는?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매장별 뭐, 태블릿을 놓고 관리자가 음. 그 예를 들면 하대동, 하대동이다. 예, 예. 사장님이 하대정 아이디로 가입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앱으로 결제했을 때 여기로, 어, 주문 들어왔다. 이 예, 요, 예. 요 정도? 예, 예. 되죠. 개발은 돼요네네 네. 근데 이제 실제 저 프로그램하고 요리 해서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렇죠. 깜지 저희도 인건비 설정해야 그렇죠. 되잖아. 이거 한번 내용 주시면. 네. 이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 요그 대비 일단 채팅은 필요 없는 거고. 네네. 안에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품 아 우리 상품 같은 결제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잠깐 오후에 창원에 일정 있는데 어쨌든 오늘 내로 정리해서 네네. 여기 메일로 그럴 때가. 예예. 저한테 메일 주시면 네. 그 내용 확인하고 네. 대충 이제 어바웃으로 금액면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다. 네네 네. 네, 네. 그럼, 그럼 오케이 되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되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 될까? 알겠습니다. 최근에한테 많은데 왜? 이것도 있네. 음. 버스 요거요. 네. 엄청 깔끔한데요 정말 좋대. 지금 이제 미팅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희 뵙게 발잘 부탁드리겠습니다.